2019년 2월 13일 감성카드 시청자 참여 글을 쓰고 읽어보다 제목 황금고양이 그리고 막둥이 글쓰니 막둥이 육아일기 새끼를 버려두고 간 어미 고양이 새끼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죠 어머니의 만류 그렇지만 전 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. 그렇게 3일 뒤 고양이는 우리 식구가 되었죠.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 집안에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양이 걱정을 하며 돌아온 집양이는 다행히도 집에 있었어요. 꼬리를 흔들며 내 다리에 몸을 부비부비 3년 뒤 돌연산 양이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뜨고 저 하늘에 갔어요.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. 막둥이를 임신했을 때 희한한 꿈을 꾸었죠. 황금색의 털과 통통한 살의 냥이 저의 목과 자신의 꼭 안아달라는 신용 양이의 황금색 털을 만지다가 깨어났죠.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딸을 가진 태몽 이렇게 막둥이가 탄생하였답니다 감성카드가 보고 느낀 점 행복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하게 되면 꼭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바라지 말고 조금씩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위해 나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내가 가진 행동을 나누어 보렵니다.